안녕하세요 흔한 공고생 인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리그 오브 레전드의 날샘빡빡이 파이크의 무기를 만들어볼겁니다 예전에 불의 축제랑 프로젝트를 만들었었죠 스킨 리스트에 이제 모래유령이랑 기본 스킨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식이 더럽게 어려워보이는 기본 스킨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건 ppt로 만든 도면입니다 우선 도면을 아크릴에 붙이고 잘라줍니다 제가 드레멜 초보여서 그런지 금방 과열되고 잘 잘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드레멜로 자르고 실톱으로 자르고 벼글걸다 하다보니 깨달은건데 아크릴은 플라스틱용보다 금속용으로 자르면 더잘 잘립니다 거친 옆면을 다듬어주고 끝부분만 약간 갈아줍니다 그리고 아세톤을 이용해서 물결무늬를 한번 만들어볼겁니다 옆으로 세운 다음 아세톤을 부어주고 대충 여기저기 흠집을 내주면은 빵한것 같습니다 이제 나무판에 도면을 붙이고 대충 톱으로 잘라줍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일어나서 먹공본드로 나무를 붙여줍니다. 아침이 되면 실톱으로 모양이 맞게 잘라줍니다 집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층간소음이 아니냐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아파트에서 공사중이라서 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드레멜을 이용해서 표면을 다듬어주고 무늬를 새겨줍니다 생각보다 예쁜 모양의 장식이 완성되었습니다 뒤에 있는 고리도 도면을 붙이고 잘라줍니다 고리를 자르는 과정에서 고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철로 된 나사를 심어줄 겁니다 구멍을 뚫어주고 나사를 크기에 맞게 잘라주고 목공본드를 발라서 끼워줍니다 그리고 갈아줍니다 중간에 아이스크림 막대도 한번 붙여주고 다시 갈아줍니다 손잡이는 그냥 대충 만들어줍니다 대충 일자로 잘라주고 대충 갈아주고 저희 동네는 대추가 많습니다 배터리가 들어갈 구멍도 만들어줍니다 대충 배터리도 한번 끼워봅니다 장식 두개의 젯소를 발라줍니다. 사실 이 붓은 붓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샀던 유적 발굴 세트에서 나온 먼지털이입니다. 원래 사뒀던 젯소용 붓을 잃어버려서 사용중입니다. 그렇게 다 바르고 나서 1초 뒤에 바로 찾았습니다. 다 말랐으면 황금색과 검은색 아크릴 물감을 섞어서 발라줍니다. 바르고 말리고를 반복하면서 최대한 깔끔하게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LED 회로를 만들겁니다. 간단하게 플렉시블 LED, 스위치, 12V 배터리 3개를 준비해주고 납땜을 해줍니다. 아까 만들었던 아크릴을 손잡이에 연결하기 위해 아이스크림 막대를 붙여줍니다. 잘 끼워지는지 한번 확인해줍니다. 부직포를 손잡이에 붙여줄겁니다. 부직포는 손잡이를 잡을때 너무 딱딱한 느낌을 없애기 위해 넣어주었습니다. 나중에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게 중간은 붙이지 않고 찍찍이를 붙여줍니다. 찍찍이, 이름 뭔가 귀엽지 않나요? 찍찍이의 원래 이름은 벨크로테이프라고 합니다. 놀라워라! 손잡이에 있는 가죽끈을 사려고 했는데 저희 동네에선 구할 수없더라고요 그래서 흰색 끈에 갈색 아크릴 물감을 만들어서 발라주었습니다. 만들었던 것들을 합쳐줄겁니다. 글로건을 발라주고 장식을 끼워줍니다. 칼의 날도 글로건을 발라서 붙여주고 가죽같은 느낌의 리본끈도 손잡이에 감아줍니다. 끝부분은 나중에 배터리를 교체해야되기 때문에 찍찍이를 붙여줍니다 이제 스위치를 손잡이에 붙이면 완성인데 실수로 안찍었으니 그냥 완성입니다 파이크는 빌지오토 최고의 작살잡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 작살의 머리장식도 그때 잡은 괴물의 머리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살의 날부분은 게임에서 파이크의 작살이 물결무늬가 나올때가 있어서 물결무늬로 표현해주었습니다 손잡이는 가죽처럼 보이지만 그냥 문구점에서 산 리본끈에 색을 칠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가죽같은 느낌이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파이크는 밀지오타라는 바닷가의 괴물사냥꾼이었습니다 바닷가 하면 파전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파를 썰어보겠습니다